지난 12월 31일 송구예배가 본당 은혜홀에서 드려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멤버 2022 영상을 보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좋은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한 해를 아름답게 끝맺음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감사와 화해로 끝맺음을 해야 하고 묵은 해를 보내면서 끊을 것은 끊고 새해를 새롭게 결심하면서 끝맺음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신년감사예배로 드려졌습니다 2023년을 예배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성도들은 한해 동안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신년감사 헌금을 드리며 헌금 약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좋은 다임 목사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 전하며 2023년 표어인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해를 맞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대형교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반목회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7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반목회는 주일학교 리더십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배우고 교사로서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발달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